저는 주식을 한 뒤로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장 시작한 9시부터 장이 끝나는 시간대까지 이상하게 집중이 안되고 자꾸만 주식 생각만 나더군요. 처음에는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조금씩 잃었습니다. 그렇게 잃은 돈이 총 2,500만원이나 됩니다. 사람들은 뭐 2,5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처해진 현실은 2억 5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떠나 열심히 살면서 간신히 마련한 조그만한 가게마저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며칠 뒤 폐업합니다. 여기에서도 4천만원 가까이 손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대출빚 정산하고 나면 빚이 500만원 있네요. 체인점 매장까지 있고 정말 주변에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성공할 거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주식을 알고 난후 주식에 집중하게 되었고 체인점 매점에는 소홀히 하여서 결국에는 체인점 매장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도 헤어졌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네요.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했고 주식이 투자가 아닌 투기로 매매하였습니다. 매일 hts를 보고 미수와 융자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한없이 좌절감만 생기더군요. 체인점 매장도 폐업을 하고 있어서 직장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월세 보험비 나갈 돈은 많은데 이제 남아있는 돈은 없으니 참 한심합니다. 폐업 준비하면서 직장 알아봐야죠 헤어진 여자도 참 현명한 선택을 한것 같아요 이런 날 보고 떠났으니까요 주식이 정말로 저의 꿈과 희망을 다 가져갔네요 정말 주식 하다가 자살한다는 분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말 대출까지 받으면서 주식을 할 줄은 꿈에서도 몰랐는데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다가가는 그날 그 마음가짐이 생긴다면 다시 해볼 생각이지만 그 전에는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곳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걸 주식 떠난 지 어느덧 두 달이 되어갔습니다 참 주식 하지 않고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매일같이 편하게 돈을 벌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매일같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식 때문에 결혼하려는 여자친구 하고도 헤어지고 조그만 가게마저도 폐업하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강을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미친 듯이 뛰고 걷고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왜 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빗쟁이로 만들었던가? 한참을 걷다가 힘들어 벤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자 처음으로. 다시 부딪히자 세상과 헛된 욕망과 투기 모든 걸다 잊고 차근차근 시작하자. 그리고 그날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젊은이는 생각이 깊어 보이네.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살아보니 나도 젊을 때엔 인생이 단거리인 줄 알고 미친듯이 뛰었지만 살아보니 아니더군. 인생은 장거리야. 큰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게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빨리 인생과 쇼부치고 싶어서 시작했던 주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나의 그릇된 욕심이 나를 한없이 잡고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정말 꼬여버린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려고 합니다. 다시는 주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회사 입사했습니다. 솔직히 대출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친구가 급한 돈을 갚아주었습니다. 가게 정리할 때 얼마나 울었던지 고생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차린 가게를 그렇게 날려버리고 사랑했던 여자친구마저 잃고 나서 다짐했습니다. 선물옵션은 절대로 하지 말자. 주식은 여유돈으로 우량주에 투자하자. 다행히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급여가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급여가 밀리더니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를 보시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밀린 월급 3개월 치는 분할로 나눠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던 저에게 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HTS를 열어보았습니다. 모 제약회사에서 에이즈 백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더군요. 전 갑자기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던 저이기에 카드론 1200만원 현금서비스 400만원, 신용까지 쓰면서 풀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온 뒤로는 정말로 매일같이 떨어지더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지금 부채는 사업자 신용대출 1100만원, 카드론 1200만원, 현금서비스 400만원, 친구 1000만원, 이렇게 총부채가 3700만원입니다. 또 이자율도 너무 높아서 정말 더 미치겠습니다. 몇억 이상의 빚은 아니지만 다음 달부터 당장 막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백수입니다. 하루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가게 날리게 되고 결혼할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야 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에는 정말 정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주식만 안했다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친구들 앞에서도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으로 빚진 건안 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지금은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해서 월급 나오면 갚아나가는 것밖에 는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